사이버 펑크 2077, 4시간 플레이 해본 후기. 오, 남녀 다르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고. 아, 어, 이거 뭐야? 어! 아, 이거 참, 이거 아 그래, 나 성인이니까 뭐 그래. 와, 이런 것도 있어. 이거 망가에서 나온 성기? 오! 오! 소! 일반적인 게이밍 PC. 자, 이제 우리 갈길 가자고. 따라오고 캣. 아, 피 켰. 아, 피켜 맞죠? 아, 나와 좀 피켜 봐죠 도착했어, 버그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는지 알지? 네, 라모니아. 와... 2077의 도시는 이런 모습이구나 다른 애들한테도 한번 말 걸어볼까? 꺼져 백수X야! 족제비같은 X! <웃음> 어... 야 ,X야. 어디 가는 거야? 어... 어... 이 개XX 같은 세상! <웃음> 얘기가 거품에 술집 에가이 X야! X같은 면상 좀 아... 치우지? 아 그렇게 심하게 말할 것 까지는 없잖아 진짜 작작 좀 해라, 가자고. 아 따라가라고? 아 알았어 알았 갈게, 갈게 오케이 오케이 오우 왜이렇게 세 이거 아 잡았다 아 게임 들었네 덤덤이 따라가라고? 어 덤덤이 어딨지? 이런 ᄉᄇ한 <웃음> 망 아니, 게임이 있다고 해니 말이 돼? 당연히 말이 되죠. <웃음>